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아, 오늘은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밤입니다 정말로 벚꽃놀이를 한창 다녀야 할 이런 토요일날이 낮이었는데요 다들 집에 계신가요 <웃음> 오늘은 초롱부동산 초롱소장 유튜브에서 그동안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 드릴 때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그리고 뭐 입주권의 어떤 조합 자격 관련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분 올려 드렸었죠 근데 제가 한 번도 어, 재개발 그 조합은 그 관리처분인가 후에 승계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사실 경우에 이주비를 보통 승계를 받곤 하는데 이 이주비가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주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제목은 이렇게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는 뭘까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주비의 직급 근거는 도정법 제61조 1항 그러니까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게 도정법 61조인데요. 그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의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 사업시행자는 그 수용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음, 어, 구역이 굉장히 넓고, 어, 안에 뭐, 이렇게, 주거환경시설이 그래도 아직 좀쓸만한 그런 활용할 만한 그런 집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이주비를 다 지급을 안해도 그 안에서 이렇게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어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게 하면서 옆에 또다 집을 완공하고 또그 옆에 또 옮겨서 뭐 완공하면서 그 옆에 집을 또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요즘은 통상적으로 그냥 어 일괄적으로 은행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주비를 직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어 먼저 이 이주비의 성격은 어떤 건가 했더니 어 조합이 이주에 따른 주택자금의 융자와 은행대출을 알선을 하는게 이주비라고 정의가 되어있죠 여기 그리고 요 이주비에 따른 어떤 조합은 뭐 이자부담 이라든지 이주비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거는 요 분양가에 요 사업비의 명목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를 지원을 하죠 그리고 요 원금은 그냥 공짜로 가지는게 아니고 입주때 다 정산을 해서 돌려 드려야 됩니다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줄 모르고,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1억짜리 감정평가, 그, 재개발 물건을 프리미엄, 이제 1억에 매수를 할 경우에, 우리가 1억에 40% 정도가 보통 준비를 해야 될 돈이고, 60% 정도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주비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P1억이랑, 어, 감정 평가액의 40%인 4천만 원이랑 초기 자금을 1억 4천 정도 준비하시고 플러스 취득세 준비하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은 그냥 막뭐 지원 받아서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설명을 정확하게 이렇게 듣기 전에는 이거는 나중에 입주할 때 그동안 집 지을 동안 살다 오세요 이러고 지원 받은 돈이기 때문에 집이 완공되어서 입주할 때는 돌려 드려야 될 그런 돈이 이주비이기도 합니다 어, 이자를 조합해서 통상적으로 부담을 해주면서 대출을 활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그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입주권을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이주비에 대해서, 성계를 반드시 한다는 거, 아까 말씀처럼, 공짜로 쓰는 게 아니고, 대출을 넘겨받는 거기 때문에, 요 이주비에 대한 대출도 넘겨받는 그거를, 새로 사시는 그 매수인이, 이제 상환 주체가 된다는 거를, 명시를 또 해드려야 됩니다.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철거 당시에, 실제로, 어, 설, 이, 오타가 났네요? 어, 실제로, 어, 거기 거주하든지, 안 하든지를 불문하고, 요 이주비는, 누구한테 지급이 되느냐 하면 세입자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소유자한테 에게 나갑니다. 소유자한테 이 주비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라도 어 그리고 이제 이주 책임은 어 세입자가 살고 있다. 이러면 이주 책임은 조합원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어 조합원이 그 집에 소유자인 조합원이 직접 거주하고 계시던 아니면 세를 조놨던공가 처리하고 하는 거는 그, 조합원이 책임을 지고, 이주기간 안에 원래 다 해드려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주비 직업은 그러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를 하느냐 하면, 감정평가액, 그니까, 안에 있는 헌집가격이 보통 이제, 어, 뭐, 100평이든 10평이든, 어, 사업식 인가가 나고, 통상 120일 안에 이렇게 통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법률적으로. 어, 그게 2018년 2월 9일자에 이렇게 새로 시행되던 그 도정법 바뀐 게, 어, 감정평가액을 통지를 하게 돼 있죠. 그전에는 분양평형 신청 다 하고 할 때까지 통지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냐, 내 감정평가가 너무 작으면, 뭐 이렇게 작게 줬노? 이러고 비대위가 될것 같고, 또 너무 많이 또 나왔다 하면,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고, 이거 뭐 충분히 팔고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여기시고, 또 그냥 분양 신청 안 하고 현금 청산하고 이런 그 사례들이 있어서 다 분양 변경 신청하고 난 이후에 감정 평가를 공개하고 했는데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사업식인가 나면 120일 안에 통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통지받은 그 감정 평가액 또는 이제 어, 이주비를 또뭐권리가 이걸 계산해서 하는 조합들도 있나 봅니다. 이거는 비례율을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을 먼저 해가지고 그 금액에 통상적으로는 60% 정도까지는 요 이주비로 이제 지급을 해주죠. 근데 일부 70% 나가는 데도 있는데 초롱소장이 지급했던 구역 중에는 어 연지 이구요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죠 거기가 조합원들에게 70%의 이수비가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60% 정도를 지급해주는 그런 구역은 추가로 나는 특별하게 10%를 더 받고 싶다 그런 조합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추가되는 통상 60% 외에 초과하는 그 10%만큼은 이자를 직접 유이자로 이자를 부담하고 70%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이 이주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했더니 어, 먼저 이제 관리처분이 그 나고 나면 이주비를 지급할 은행을 이제 조합 차원에서 선정을 하죠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를 다 접수를 합니다 이렇게 이주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서류를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주비가 지급을 되려고 하면 어, 공가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이 돈이 나갑니다 이게 안에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단전 단수 뭐 도시가스 관리비 제가 3번에서 어놨네요 공가 처리는 단전 단수 단전은 한전 123번에 전화하셔 갖고 완전히 폐전을 하셔야 됩니다. 계량기를 걷어가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수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를 해서 계량기를 떼 가지고 가게 해야 됩니다. 요거는 어, 소유사가 직접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렇게 처리하시고 폐전하는 그날까지 그 계량기 떼가는 그날까지 요금을 이제 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조 계산 다 하시고 그 도시가스 및 관리비 다 완납한 이런 영수증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을 어, 공가처리할 때는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제가 아번에 그, 공과 처리할 때,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막, 매수 쪽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폐기물 정리하는 돈이 80만 원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아이고,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누가 정리하는지를, 매수, 매도 간에 다 정리를 하시고, 여렇게 모든 게다 정리되고, 그 세금, 공과금 관계가, 그 다음에, 어, 완전히 그러니까 폐문을 하셔가지고 현관 열쇠를 조합에 딱 제출을 해야 공과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 공과 확인서가 이제 있어야 그걸 이주센터에 접수를 하셔야 통상적으로 이제 이주비 지급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주비는 음 그냥 또뭐 공과 확인서였다가 무턱대고 그냥 휙다 나온다기보다 처음에 이제 그 집을 어딘가 얻어가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단전단수 안하고 공과 처리되기 전이라도 다른데 집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서류를 임대차 계약서나 아니면 다른데 집을 사는 그 매매 계약서나 이런 걸 먼저 제출을 하면 뭐 작게는 10%에서 통상 한 30%까지 먼저 선지급을 해줍니다 계약금을 걸으라고 그리고 모든 걸 마저 다 받는 거는 이렇게 단전 단수 정화조 정리 가슴이 관리비 납부 그리고 어~ 그~ 폐기물 정리까지 다 하고 현관 열쇠 납부 딱 하면 모든 이제이 주비가 다 나오죠 그리고 이 주비가 나오는데 뭐~ 모든 그러면 소화분테다 나가느냐 그게 아니고요이 주비를 받기 전에 예를 들어 뭐~ 관리처분 그~ 인가 나기 전에 어, 만약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아서 그 집을 사셨다 그래서 그 아파트 그 은행에 어떤 건전당이 남아 있다 그 집에 그런 건전당이 남아 있으면 이거 말소 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주비가 예를 들어 1억 중에 뭐한 6천만 원이 나오려고 하는데 대출이 예를 들어 8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어, 이주비가 신청될 그 6천만 원 정도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초과 되는 부분은 상환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건전당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 전세권, 경매, 뭐 이런 등기라든지, 어, 물건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게 있다 하면 반드시 그다 말소된 상태로 이주비를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내가 뭘 남기고 최소 금액만 갖고 싶다, 돈이 안 돼서. 그럴 때는 최소 이주비 금액 그 정도 안 정도는 남기고 상환을 하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어, 건재당도 초과되는 거 상환 다 하고, 뭐 압류, 가압류 이런 거 없이 깨끗한 상태로 이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어, 이제 은행 조합에 열세까지다 반납하고 공과 처리 완료됐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은행에 등록한 그 통장에, 보통 이주비 지급하는 그 은행의 통장 개설을 또 하나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주비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지급된 이 주비는 어~ 승계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이제 바뀌어서 넘어갈 때마다 실제로 사실분이 승계가 가능한지 요거는 우리 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가계약금 정도를 입금을 하잖아요 그거를 넣기 전에 대출이 먼저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 어떤 이주비나 중도금은 법인 명의로 집을 사셨을 경우에는 안 되는 그 조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시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금 이후에 조정 지역에 물론 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소성 지역은 다른 데 이주비 받고 있다 이래도 큰뭐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는데 소성 대상 지역에서 이미 다른 데 이주비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에 잔금 이후에 이제 등기 필증이 나오고 나면 필증이 나와야지만이 매수 쪽은 어떤 이주비 요승계를 진행을 할수 있죠. 근데 매도 쪽도 은행에 가서 인감 도장하고 신분증을 들고 가셔서 집을 팔았습니다 하고 매도 쪽에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되거든요. 어, 이거는 보통 잔금날 그냥 매도 쪽은 어느 양해를 구해서 이를 보시도록 저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주비 이자는 조합 사업비로 대부분 부담을 하죠 그래서 입주 때 이자는 이게 조합의 그 어떤 사업비로 부담을 했지만 아까 원금은 입주 때 돌려드려야 될 대출 금액입니다 이주비가 공짜돈이 아니고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고 어느새 이거 뭐 끝이 났네요. <웃음> 어, 너무 간단한가 싶지만 이주비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이렇게 거래를 하셨다가는 굉장히 중간에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성 지역에 있는 그런 재개발 입주권을 사실 때는 이주비만큼 다 차감을 하고 사시는 걸로 자금 계획을 다 세웠는데 아까처럼 이미 다주택자로 뭐 다른데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다든지 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브레이크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야무지게 잘 챙겨보시고 거래를 하셔야 또 원활하게 계약 진행이 다잘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주비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공짜가 아니고 갚아야 될 대출인데 다만 집을 지을 동안에 조합에서 어딘가 살다 오세요 하면서 이자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이자는 뭘로 처리하느냐 하면 그조합은그 사업비로 처리를 하겠죠. 그게 다 분양가에 녹아들어갑니다. 실제로 사업비용만큼을 다 이제 빼고 남는 걸 가지고 비례율들을 정산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대출 한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먼저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전에 대출이 있었다 하면 최소 이주비 금액 을 초과하는 그 금액은 상환을 해놔 놓고 이주비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공동명의로 사셨다 하면 대출받기가 용이하신 분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셔서 그렇게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그공과처리할 때는 폐기물이라든지 단전단수 뭐 세금 이런 정리관계 미납 없이 다잘 정리하시고요.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재개발 입주권. 어, 뭐, 간단한가 싶어도 또 대출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야무지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토요일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